관계대명사 그 다음거 한번 더 볼게요 네 이번에는 what라는 관계대명사 인데요 음, 네 what은 이렇게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라고 부를 때가 있어요 의문사 무엇이 아니라 관계대명사 일때는 그럼 어떻게 쓰이는가 보면 자 예문에서 I'm reading a book which my uncle wrote 지난번에 했던 예문이잖아요 삼촌이 쓰신 책을 읽고 있어 삼촌이 쓰신 책인데요 자 이제 이러한 문장이 있을 수 있어요 책이 아니라 그냥 삼촌이 쓰신 것 그지? the thing이야 선행사가 삼촌이 쓰신 것을 읽고 있어 그게 책이든 뭐든 간에 자 그래서 선행사가 the thing이에요 a book 특정한 것이 아니라 그냥 것이야 그럴 때는 그냥 합쳐서 쓴것 우리 는 뭐뭐한 거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산거 읽은 거판거본거 거, 거, 말한 거 이런 식으로 쓰는 영어의 표현이 바로 것이라는 t h thing을 합친 거예요 the t i n g 과 t a 을 합친 거예요 그게 what이라는 거야 그래서 i m reading what my uncle wrote 했을 때 삼촌 쓰신 것을 읽고 있어 일을 때는 물론 그쓴 것이 책인지 글씨인지 편지인지 뭔지 몰라요. 그냥 것이야. 것. 그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많이 쓰는 말이니까 굳이 더 h e 세 마디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한마디로 줄여서 한 거예요. 엄청 많은 것이 나올 수 있겠지. I don't believe the thing that is sad. 네가 말한 것을 믿지 않아. the thing that은 이제 뭐가 될수 있어요? 그렇지. What said this? I don't believe what y o said. 난 네가 말한 거안 믿어. 네가 말한 거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God. 그지? 그것이 영어로 was라는 거예요. 원래는 그게 the thing이라는 선행사와 대시 합쳐진 건데 많이 쓰다 보니까 예, 이걸 합쳐서 그냥 하나로 썼다, 줄여서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런 어, 경우가 있어. 자 이제 다른 예물을 보면 아까는 예 여기가 주격관계대명사 목적격관계대명사 잖아요 my uncle 네, wrote 였으니까 근데 지금은 주격관계대명사랑 상관없어요 이것은 너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야 역시 것 이니까 what makes you happy 너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 그러니까 이게 너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야 라고 할때그뭐 대상이 뭔지 중요하지 않아 너를 행복하게 해준다는 그 사실이죠 so what makes you happy what 이라는 걸로 줄여 쓴 거죠 the thing which 대신 a t which로도 쓸수 있는 거니까 원래 which를 t h 을 바꿔 쓸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the thing which 이게 앞에 나올 수도 있어 the thing which is on the table is mine 어, 뭐예요 이 직업에 두 개예요 당연하지 관계대명사 절이니까 관계대명사 절에는 동사가 하나 있을 수 있,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이거는 원래 문장의 동사 고요 관계사절의 동사예요 그래서 탁자 위에 있는 것이 내거야 탁자 밑에 있는 것도 있고 위에 있는 것도 있어 근데 탁자 위에 있는 것이 내거야 그럴때 the t h i n 라고 하지 않고 what 이라고 하면 간단하잖아요 what is the table i s mine 그제 이런게 what 이에요 관계되면서 what 그래서 이렇게 주어 자리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장 맨 앞에 w 수 a 를 시작해 근데 의문부호가 없어 그러면 무엇이 아니라 것. 알겠어요? 의문사가 아니라 관계사. 책상에 있는 게내 거야. 자, 그럼 다음. 무지하게 많은 표현들이 있을 수 있어요. what that. 원래 the thing that is said잖아. 네가 말한 것. 예, 뒤에가 유명 네가 말한 것. 내가 본 것.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네가 할수 있는 것. 너를 슬프게 하는 것. 자, 이때 주어가 나오면 주어는 주어 처리 해주면 되고요. 와 뒤에 바로 동사가 나오면 얘는 주격이니까 예, 너를 이렇게 가야죠. 너를 슬프게 하는 것, 중요한 것, 쉬운 것, 예, 뭔지 알겠죠? 예, 이것이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가 다될수 있는 거예요. 여기선 보어잖아요. 예, 여기선, 예, 여기선 주어고, 그렇 자, 그러면 그다음 에 이제 좀더 다른 많은 예물을볼 텐데. 자 여기 보면 I don't want, what is difficult 무슨 말이죠? 어려운 것을 원하지 않아 그지? 그런데 자 what이 원래는 우리가 처음 배울 때는 무엇이었잖아요 I don't know what is difficult 때는 자 봐봐 어려운 것을 몰라 이렇게 하긴 좀 이상하지 그래서 이거 n o 알다 모르다 이런 동사가 있을 때는요 무엇이라고 해석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나는 뭐가 어려운지 모르겠어 그죠? What is d i f f c u l t c e What은 의문사인 거예요. 그래서 관계사냐, 의문사냐도 따질 필요가 있는데, 보통 이렇게, 알다, 모르다라는 또, 또 묻다, 뭐, ask, 예, 그런 거 나올 때, 그때는, 예, what을, 무엇으로 해석하면 좋아요. wonder, 궁금해. 예, 그, 거는 문장을 보면은 이제 파악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많은 다른 예문을 볼게. This is what I told you. 이게 내가 너에게 말한 거잖아. What I told you. 많이 쓴 말이에요. 내가 말, 너에게 말한 거. Don't forget. 자 똑같은 What I told you가 지금 세번 나오는데 이것은 뭐다? 이거는 뭐뭐를 잊지마. 이거는 뭐는?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너한테 말한 것이야. 자 내가 너한테 말한 것을 잊지마. 목적이죠? 내가 너한테 말한 것은 사실이야. 여기는 보어 여기 목적어 여긴 주어가 된 거예요 이건 당연하지 예, 그 여러가지 역할을 할수 있잖아요 내가 너에게 말한 것쓴할 수도 있고 것이다 또는 것을 다 가능한 거니까 자, 다른 예문은 what I saw there was great what I saw there 여기까지는 내가 거기에서 본 것은 멋졌어 what I saw there was great 예, 동사가 두 개예요 동사는 관계대명사가 하나면 동사는 두 개예요. 네, 항상 네, 어디서 끊을 건지 생각해 봐야 돼. 여기는 수를 시작했으니까 관계대명사 절이 먼저 나온 거라서 두 번째 동사에서 끊어야 돼. 체 m 이자 먼저 동사 나왔어. 그러면 뒤에가 한꺼번에 다. 나에게 말해줘. What they gave to you 그들이 너에게 준 것. 자 이때는 와이 거으 해석해도 되고 뭘 졌는지 라고 이문서를 해석해도 다 가능해요 똑같은 말이니까 어차피 예, 그 와시 그때는 이중성을 다 띄고 있어 관계사일 수도 있고 이문서일 수도 있어요 find what you lost 자 여기는 네가 잃어버린 것을 찾아 찾아와 이런거 잃어버린거 찾아 이런거죠 예, what the movie tells us is to protect the environment What do y o a v e t tell us? 여기까지 끝내야 되겠죠? 두 번째 동사 앞에서 끝나야지. 마을 시작하니까. 관계대용사 절이 앞에 있으면 두 번째 동사. 그래서 영화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예, 환경을 보호하라는 것이야. Think twice when you say what you think. 예, 명령문이잖아요. 그러면 두번 생각해라. 자, 뭐할 때. When you say 말할 때. 근데 뭘 말해? What do you think? 네가 생각하는 걸 말할 땐두번 생각하고 말해 이런 얘기 있죠. 예, 이렇게 해서 와시 들어가는 많은 문장들을 봤는데 와수를 시작하면 예 무엇일 수도 있고 이제 것일 수도 있어요. 네, 이거를 좀 많이 해둘까.